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듯이 어, 핸드건 하나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좀 사용을 해보고 어, 여러분들에게 어, 어떠한 점이 뭐 좋았고 또 단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뭐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될까 해요 그래서 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드릴 바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조금 외형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어, vfc 글록 17젠5 모델이요 에젠5 모델이고 제가 제 블로 아유튜버를 보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IPSC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액션에어 과정을 이 핸드건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어, 지금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은 조금 여러가지 이런 것들 외형이 많이 바뀌었죠 순정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 바뀌어 있고 뭐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어총종의 히스토리는 제가 2019년 대만 moa 그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vfc 매장에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vfc 펜타곤 서비스 센터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약어 제가 사용한 건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1년 정확하게 1년은 아니지만 거의 딱1 년이 된것 같아요. 왜냐면 2019년 12월 첫 주에 구매를 했고 지금 벌써 12월 첫 주가 지났죠. 예, 했는데. 음. 아웃바렐은 요그 지금 세라코트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칼라 파트는요 파란 색깔 그리고 사이트 같은 경우는 리어 사이트는 순정 상태 그대로 쓰고 있고요 프론트 사이트는 요렇게 광섬유 형태로 되는 거를 바꿨습니다 바꿨고 기본적으로 여기 어, 스티플링 요요 물결 무늬 스티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하부는 이 부분을 제가 드라멜로 갈아냈어요 이 부분을 갈아내서 왜 갈아냈느냐? 요렇게 했을 때이 손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게 일자로 돼 있을 때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조금 갈아 냈고, 또요 아랫부분도 요렇게 조금 더 갈아 냈습니다. 옆에서 보면 약간 굴곡이 져 있죠? 굴곡이 져 있는 게 갈아 낸 겁니다. 바로 요렇게 핸드건을 파지했을 때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닿이게끔 되어 있는데, 보통은 파지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파지를 하는데, 음, 요 부분, 요 부분이 닿이는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커스텀을 한 모델이고요. 음, 그거 외에 기본적으로 나머지들은 지금은 다 순정입니다. 순정이고 여기에 이제 제 이름 각인 요쪽에 IPSC 코리아 요 세라코트 위쪽에 DV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이 작업은 저희 같이 제가 IPSC를 수료한 어 10차수 멤버인 그 GBLS의 최대진 부사장님이 어 10차수 멤버들한테 다 이렇게 선물로 해 주셨어요. 각자 본인들 통해. 예. 그렇게 했고 실제로 탄창은 요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두개총세 개의 탄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VFC 순정 탄창이고 세 개의 탄창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탄창이 한동안 구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지금 세 탄창 두 개를 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세 탄창 두개 이거 사용 빈도가 많다 보니까 탄창 파손이 많이 일어나서 세 탄창도 두개 스페어를 갖고 있잖아 갖고 있고 어, 지금은 이 이 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순정 상태로 돌아가 있습니다. 예,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약 1년 정도 사용을 했고 그러면은 어, 어느 정도 외형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을 하면 은될것 같고요. 어, 1년 정도 어느 정도 사용했냐 1년 갖고 있는 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갖고 있는 동안에 이 총을 어느 정도 사용을 했냐가 중요하겠죠. 음, 저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비비탄은 어느정도 사용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어 제가 예상하건데추정하건데 대략 한음5천발 기준으로 다섯 봉지 이상은 쓴것 같습니다 ipsc 이 교육을 받으면서 쓴게 아마 비비탄 한두 봉지 연습하고 어두 봉지 이상 썼고 개인적으로 게임에도 조금씩 사용을 했고 어, 개인적인 연습을 할 때도 많이 썼기 때문에 한 다섯 봉지 이상은 쓰지 않았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뭐한 2만 발, 2만 발, 2만 5천 발, 3만 발 되잖아. 뭐그 정도 생각 같아요. 어, 사용도 많이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샀을 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어, 지금이랑 신품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어, 그러면은 일단 이 총에 제가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 일단은 제가 대만에서 구입한 금액 자체가 저렴하다 보니까 어, 가격 대비 그 성능비는 좀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국내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좀 그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음, 우리가 슈팅용 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용 이라든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증 아 고증 이라고 하긴 뭘거고 소장용으로 구매를 하셨을 때 괜찮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정식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거의 어 실제 글록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순정 상태에서 뭐 w 이나 kj 웍스나 마루 이나 vfc 또 그거 외에 뭐 여러가지 글록들이 나온 회사들이 있겠지만 순정 상태에서 외형 이라든지 작동성 이라든지 뭐 이런것들 내구성 이라든지를 다 따져봤을 때 제일 괜찮은 제품이 바로 이 vfc 글록 17젠 파이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글그 vfc 글록들은 제가 사용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어 깨끗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글록을 한자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고 아이고, 이 VFC 글록 17 젠5를 적극적으로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제 주변에 드렸고. 근데, 이게 호불호가 있다 보니까, 뭐, W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W를 구매를 하, 해도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VFC 글록에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어, 작동성은 솔직히 마루이 글록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뭐 작동성 부분까지도 뭐 평균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월등히 좋다는 거죠 근데 마루이는 또 가성비가 떨어지죠 그리고 마루이 순정일 때는 플라스틱 슬라이드라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제가 1년 반정 도 1년 정도 사용을 하면서 파손은 딱한번 됐어요 파손은 딱 한번 됐는데 어디가 파손 됐냐 바로 벨버 벨브 녹터 요 부분 있죠 여기 튀어나오는 이 부분 네. 이 부분 지금 요 하얀 부분 이 부분이 요 하얀 부분 이 부분이 요, 제가 한번 파손이 됐습니다. 한번 파손이 됐고, 그래서 그 부품을 구매를 했죠. 구매를 해서 교체를 했고요. 교체를 했고, 지금 제가 혹시나 싶어서 요, 요 부품입니다. 요 부품. 열어볼게요. 이 부품을 스페어로 두 개를 더 구매를 했어요. 실제로 많이 부서진다고 해요. 요 부품. 요 부품입니다. 요 부품. 요 부품을 제가 스페어로 두개 더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저는 건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고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가격은 9,000원 네, 9,000원이고 글록 18, 17 노커락 인데 락이 라고 되어있는데 다 호환이 됩니다. 이 제품 그렇게 네. 해서 제가 지금은 이제 두개가더 남아있습니다. 하나를 썼고 두개가더 남아있고 나머지는 뭐 크게 나머지는 부서진 적 없어요. 또 쓰다가 부서질지는 모르겠는데 부서진 적은 없고 그거 외에 부서진 적은 없습니다. 예, 거의 쟤는 이가스를 음, 어, 썼습니다. 이가스를 거의 이가스를 썼어요. 여름에도 이가스 썼습니다. 좀 세긴 한데 어, 일단 수집용으로 쓰다 보니까 무조건 이가스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내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가스를 써서 또 이렇게 노코락 외에는 부서지는 게 없다라는 걸 보면은 예,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지금 순정 상태로 쓰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어 튜닝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시키면은 이야기를 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순정 상태인데 튜닝 부품은 다 지인을 드렸어요 지인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팔기도 그랬고 다 드렸는데 어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 제가 튜닝을 했을 때는 바로 이 논틸팅 아웃바렐을 장착을 했고 크레이젯 이너바렐 메이플리프 mr 호버 을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하고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집탄이 순정에 비해서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어, 실제로 제가 뭐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너바렐 호복고무 교체에도 중요하지만 제일 효과를 본 거는 바로 논틸팅 아웃바레를 장착을 하고 순정상태에 그대로 장착을 했을 때 집탄이 상당히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크레이지젯 이너바렐이나 메이플리프 호버 고무를 교체했을 를 때도 조금 더 추가는 됐지만 뭐 그렇게 가격에 비해서 확 올라갔다는 느낌은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논틸팅 아웃바렐을 장착을 했을 때의 집탄 상승 효과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그 점은 혹시나 집탄을 좀 높이기 위해서 튜닝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논틸팅 아웃바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다시 원래대로 돌린 이유가 논틸팅 아웃바렐을 장착을 하면 슬라이드 움직이는 거나 이런 아웃바렐이 틸팅이 안되다 보니까 조금 리얼리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정도 여기 사용하면서 제가 그다음 튜닝했던 게 바로 이, 그 다음 이, 튜닝했던게 아, 바로 이그이아그 리턴스프링입니다 리턴스프링 리턴스프링이 슬라이드 리턴스프링이 처음 출시했을 때는 옵션들이 거의 안나왔어요 젠5용이 그러다가 요 그 프로암증가 하는 회사에서 이 스틸 버전이 나왔는데 요거를 장착을 해서 잠깐 쓰다가 다 빼버렸어요 빼버린 이유가 음 개인적으로 이거를 쓰면은 좀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네요 저는 이거 쓰고 호법이 잘 안걸렸어요 호법이 잘 안걸리다 보니까 뺐습니다 어 이유가 모르겠어요 일단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원인을 못 찾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요, 호법이 걸리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자꾸 이, 잘안 걸려서 그렇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VFC 글록 17 젠5는 요 앞쪽에, 요 앞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에 렌치를 넣고 호법을 조절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호법을 걸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호법을 걸수 있는 방식인데, 이게 아마, 어, 여기에 이렇게 딱 체결이 되면서 이걸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얘도 요런식으로 밖에서 호법을 이런식으로 걸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보통 한번 호법을 걸려놓으면 요런 나사식은 잘 안풀리는게 정석이에요 근데 음, 얘를 장착을 했을 때이 아랫부분에 이 홈이 자꾸 이탈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호법이 자꾸 풀리는 증상 아 이거 상당히 짜증 났습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호흡을 걸었는데 호흡이 안걸리는 증상 얘, 얘 때문에. 얘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제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저보고 조립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조립 다시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조립을 똑바로 하고 나서 다시 장착을 하면은 어, 처음에는 좀 되는 듯 하다가 또 쓰다보면 자꾸 호흡이 풀린다든지 호흡이 잘 안걸리는 증상이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솔직히 어. 음 이 슈팅용으로 쓰는 이에어소프트건은 솔직히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이 실내가... 실내가 중요한데, 자꾸 이게 뭐 자꾸 호법이 잘안 걸리고 막 이러니까 좀 짜증나죠. 지금 다시 한번 꺼 볼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 홈을 한번 딱 맞춰볼게요. 여기 이렇게...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홈에... 딸깍하고 딱 걸렸습니다. 걸리고 나면은 요런식으로 딱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요걸 돌려가지고 호법을 <웃음> 걸거든요. <웃음>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요런식으로 걸리는데 아, 지금또호법은잘 걸려있긴 한데 아짜증나 이렇게 이렇게 돌리다보면 호법이 걸리게끔 되어있거든요. 되어있는데 호법이 아무튼 뭐 계속 이 풀리는 느낌 풀리는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많이 풀렸습니다 풀렸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사자마자 한한 한 보름 정도 테스트 한다고 막 썼는데 이 짜증나는 거예요 호흡이 자꾸 풀리고 호흡도 제대로 안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뺐죠 빼고 다시 원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그 튜닝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스틸 아웃 그, 리턴 스프링은 개인적으로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추천 안 하고 싶어요. 어, 저는 다시 원래대로 순정 상태에 있는 제품을 갖다 꼽았지만, 저거는 솔직히 가격에 비해서, 저, 저는 솔직히 그래요. 왜 튜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면은 뭐 다행인데, 뭐, 다른 분들도 뭐잘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다행이겠지만, 뭐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놓고 다시 그냥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했고, 이게 130% 어, 스틸 리코일 로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이니까 시작해 뭐 조립 못해놓고 어안 된다고 뭐 얘기한다라 할 수도 있겠지만 뭐제 손을 탓해야죠. 어쨌든 아무튼 저는 저거 추천 안 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순정 상태로 다돼 있고 기본적으로 튜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논틸팅 아웃바렐 정도만 튜닝을 해도 상당히 괜찮은 집탄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KJ 옥스 같은 경우는 피막이 상당히 약해요. 그리고 W도 마찬가지예요. W도 피막이 상당히 약하고 했기 때문에, 음,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피막이 강한 편이에요. 실제로 쓰더라도. 강한 편이고, 마루이는 뭐 플라스틱이라서 까베로 제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막도 상당히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외형 생김새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저는 1년정도 사용하면서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 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1년정도 사용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순정상태에서 아주 괜찮은 집탄과 괜찮은 내구성 그리고 이 라이센스를 받아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 마찬가지로 글록을 한자루 구매를 하려고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음그이 아제 TV를 믿고 어 VFC의 글록 17 젠5 정도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음 물어보세요. VFC 글록 사려고 하는데 어 젠5로 사야 되냐? 젠4로 사야 되냐라고 얘기는 하 하세요. 근데 제가 이게 젠5가 출시했을 당시에는 실제로 튜닝 옵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젠4용 튜닝 옵션들이 많았고 젠5용 튜닝 옵션들이 많이 없었는데 음, 지금은 그래도 튜닝 옵션들이 제법 나와 있는 상태고 뭐 사실 이거 튜닝 할게 별로 없어요 VFC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챔버 시스템 자체가 VFC 챔버는 이렇게 디귿자로 감싸는 방식이거든요 디귿자로 감싸는 방식이라서 호복 고무도 일정하게 눌러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복 고무라든지 아니면 챔버라든지 이너바렐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체할 필요성은못 느끼고 음, 아웃바렐에 논틸팅 아웃바렐 정도가 상당히 집탄을 상승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앞에 소음기를 달수 있는 나사산 방식이고 칼라파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소음기용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뭐, 그 디자인 차이가 있죠. 요 앞에 이게 일자 방식, 요게 손 마디마디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음, 음. 요런 식으로 옛날에 젠포용이나그 이전 모델들은 이렇게 손 마디마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어, 젠5 로 나오면서 부터는 이렇게 이제 일자 형태로 바뀌었어요 일자 형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음 vfc 글록 17 젠5 1년 정도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두서없이 뭐좀 보면은 두서 있게 설명을 드리면 참 좋은데 두서없이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가 여러 좀 오랫동안 사용한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들이 있으면 은 한번 다시 리뷰의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